이 이렇게 바닥에 붙고 저는 베트남 오믈렛을 시켰어요 없으니까 네. 진짜 네. <웃음> 네. 갖다줘 아침에 와도 갖다 줘. 네, 베트남식 오믈렛을 랍니다 맛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주스가 보이되었습니다 스마일 나가기 전에 노트북은 수영점이 있다던데, 지 그렇죠. 여기에? 네. 어, 있을 거야. 어. 아. 침에 이제 호이안에 가기 전에 수영장에 한 번. 이렇게 됩다아 음. 더워 오늘은 이제 호이안이라는 동네에 갈 건데 야경이 그렇게 이쁘답니다 저희는 낮에 가는 것 같아요 아이 이리은여기에요그러이 나오세요. 아이 비 <웃음> 그래도 확실히 햇빛이 없으니까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. 진짜 노래인가? 진짜 노래네? 대박이다. 와 천국? 어, 난 살던데. 응. 응? 와... <웃음> 아... 네. 와 천국이야. 아, 이게 대리석 동굴이고 저 위로 올라가면 천국이랍니다. 근데 실제로 걸어 올라가면 지옥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한국으로 가시겠습니까? 네. 아, 저. 하나, 천국. 아 저는 지옥 아, 우리 지옥 가야 돼요? 네, 저희 지옥 가야 된다니까. 저안가네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지옥이 될것 같아. 콩조 가게같이. 이게, 이거 마,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 가 쉬어가라고. <목소리도> 와, 각도가. 자, 계속 올라가. 그러니까 이가지갈 필요가 있나? 살던 곳이라고 하셨지 않나? 천국. 그래서 갈 필요가 있나? 아땀 난다. <목소리> 어 도전 가는 걸로. 대박이다. 밑으로 이렇게 올라가서. 잘못된 선택인 것 같은데. 아, 손잡이가 이렇게 있구나. 지금 <웃음> 연, <진짜 미안하다. 웃음> 와, 대박. 일단 <웃음> 내려갈 때도 일로 내려봐야되텐데이제불리요그거구나 preview... <웃음> 아, <웃음> <이제, 웃음>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제품이요. 이제품이런이청난이요이제이요이 제품이요. 이이요이 제품이요. 저거또 그 인공동물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? 원래 있는 공간에다가 저걸 만들어 넣은 거 같은데. 그러니까, 그랬다는 거 아니야, 지금? 네. 쉣. 어허. 어, 좁아. 자, 힘내볼 나 너무 좁은데? 살 빼야지. 정상입니다 <웃음> 고마워, 다 예. 얼 올라오면 이제 이런. 그 네, 여기 부처님들이 계시고 그래도 뭐 멋있는거 같진 않은 건데 땀이 엄청납니다 여기 이거 왜 묻어있는거지? 팔에? 와... 이것도... 사람들이 저렇게 내려가고... 이거 좀 위험하다 우리 다시 이제 내려가야죠 오... 와 근데 대박이다 이걸 위험하다 와... 목숨을 건 계단길 와근 밑에가 진짜 이런 느낌 내가 <목소리> 지든 <진짜> 이런 느낌 <목소리> 진짜 엄청 가파르다. 영상에 난 남기는. 이렇게 <웃음> 떨어진다. <웃음> 진짜 잘못하면 천국 갈수 있는 그런 위험한. 이게 베트남 언어인가? 그게 뭔데? 이게 뭐지? 어 그러네 망나마같이 코끼리를 손잡이 색깔이 아, 대박이네 이거 그냥 아예 갈았네 대박이다 코끼리 이렇게 좋아요 이 is hell. This is hell. t h i 이 is hell. This is hell. t h 지 s is h e l 햇빛이 이렇게 막들어 우와~ 여, 여기... 여기도 지옥... 아, 여기는 지옥이 아니었구나. 어. 어, 다리 여기로 내려가야겠다 <웃음> 쥐소리가 들리는데? 안 가고 싶다 쥐소리들리는박박인가 굉장히 미끄러워요 여기는 껴서 어 쥐소리 깜짝아 예, 네. 천국이랑 또 너무 느낌이 다른 것 같아. 그러니까 천국은 진짜 옛날 문명같, 문화제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약간 에버랜드 느낌. 어, 원행산좋 어. 끝.